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영농일지를 만들어 갖고 배부도 해보고 근데 농가들이 책자에다 기록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라 해요 그러면 달력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여기다 명모할수 있게끔 음. 이거 메모할수 있게끔 글씨를 좀 줄이고 근데 이 음력은 꼭또 어르신들이 넣어달라고 이거 좀 빼고 공간을 좀확보했으면 좋겠는데 2021년 어, 나주배 원예농협에서 제작한 배농가를 위한 달력인데요 1월부터 영농일지 뭐 배나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 뭐쓸수 있게 오늘 뭐 했고 쓸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있는 특수 달력 요거를 지금 저희가 밴드에서 핀하신 분들 했더니 저희들이 한 20여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농구와 함께 아, 밴드 회원님들께 이거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<웃음> 난감합니다 예? 네? 야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죠? 저 박스에 나와서 보내야 된다는데 지금? <웃음> 1700억 박스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아 이것이.. 근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보니까 영룡일지도 있고 어.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보내기가 참 애매하네 어. 뽁뽁이네 뽁뽁이 음. 아 그렇게 뽁뽁이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? 하나씩 이를 좀 봐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번 되겠나 특겨로 가든지 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지 일단 한야되아 그렇게 그냥 가는 건가요? 네렇게 갑니다 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? 네 조사... 조사... 21명, 자력을보여드리겠습니다 야, 이거 오랜이 아니네, 생각보다. 어, 그럼 다 올리지 마세요. 하나만 올리지. 4, 네. 4, <웃음> 하나 4.500원. <웃음> 네. 어. 4,500원. 하나 4.500원. 네. 하나에 4.500원. 네. 이거 있겠습니다 네. 네, 하나 아, 이거 4, 그 같은데. 다다다다 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드디어 다 보냈고요. 보냈고 이수녀한테 보낸 영수증입니다. 아, 예. 제돈으로 보냈습니다, 여러분. 이 달력 이용해서 배명서 잘지시고또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 부재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팀이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ere we go.